하겠습니다. 이어서 기념 공연 을 진행됩니다. 그 다음으로는 군부총리께서 기념사를 하시고요. 이어서 축하 공연을 끝으로 오늘 행사는 모두 무리합니다 네, 그럼 오늘 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군부총리께서 처음 입장하실 때와 행사가 끝나는 퇴장하실 때는 저와 을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도 지금 꼭 바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알람이 설정되있지않 괜찮습니다 알람이 진동이어도 이렇 소리가 나요 이것도 한번 지금 확주시면감니다 7시 10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어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제 얘기를 듣고 함께 해주셔야 될게 있는데요 여러분 의자 밑에 보시면 봉이 있죠? LED 봉이요 지금 벌써 더 어, 꺼내서 듣고 계 주시는 분계시면 그렇습니다. 이번좀 흔들어 주시고 LED 봉을 LED 봉을 지금 꺼내셔서 그 플라스틱을 뽑으시고 엘리 d 봄을 들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떠요 근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놓여있는 행사식 이 식순지가 보면은 어 이따가 여러분들 중에 그게 하나가 되는 순해이될 테니까요. LED부터 시작 국 군포를 옮고 만 1년 내에 이제를 소식한다. 대한민국 원년 4월 7일 그리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물설고 낯설은 땅에서 끊임없이 독립을 위한 임시정 교회들과 동양인 집소 탄압과 단해지기를 원했고 그두신연 무관하며